원래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지? 아웃 약약 약 3시간 전에 산건데 <웃음> 3시간 만에 먹네요 이곳은 오네어 비밀기약 마지막 화 현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아쉽죠 사실 정말 이거를 제가 이제 3월 달 초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정말 그때부터 쉬지를 못했어요 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쉬지 않은 것도 있었어요 정말로 쉬지 않고 이게 첫 연기다 보니까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여기에 정말 많은 걸 쏟았거든요. 왜냐면 첫 연기니까 제가 잘 이제 해보지 못한 분야다 보니까 어색한 모습, 미흡한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어찌 됐건 이거 우리 앨리스가 돈 주고 보러 오는 건데 그저 제가 첫 연기라는 이유로 미흡한 모습을 보여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는 정말 냉정한 곳이기 때문에 연기력도 보여드려야 되고 저의 많은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곳이 니다 정말 빠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로서 이제 막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시원섭섭합니다 정말 멤버들 위해서 참고 일한 건 나야. 다들 휴가 가서 쉬는 동안 나 혼자 얘들 뛰고 라디오하고 CF 찍으면서 문제만은 내가 탈퇴할게. 그러면 될거 아니야. 야, 야. 야 대교로 콘서트 한 번도 다 응. 알고 있는 것 응. 물러나 응. 내가 없이 혼자 걷 바라보나 응. 알게 돼. 자리여나의 풍경 네 여러분 오늘 오늘어 치라 마지막 해입니다 저에게 약두 약 달이죠 한두 달을 어, 행복한 시간 만들어준 우리 앨리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앨리스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온에어를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클린하게 클리어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치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려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강예런씨 마지막 공연 보러 왔습니다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멤버들은 이미 전에 더 갔다 갔었는데 수요일에 딱 마지막이라 더라고요 운동 끝내고 왔습니다 아, 저는 그냥 이제 짤막하게 영상들로 봤었는데 되게 뭐가 많더라고요 뭐 사연도 있고 춤 노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진짜 뭐 많던데 흥시 형 말로는 좀 다르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이게 매 공연마다 그게 다르대요 스토리가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장을 한다고 했던가? 그랬었는데 아승식이 여장 그때는 그냥 이러고 있으려고요 한번 오늘 공연 기대해보겠습니다 손 따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만 예, 예, 예 고생했어. 아, 저희 님 참... 빅도 멤버입니다. 예! 저희 팀 비주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강일현 씨. 예, 안녕하세요. 배우 승식이라고 합니다. 아, 장난이고요. 네, 우리 경찬님이또 행차를 해 주셨어요. 아, 그렇죠. 야, 우리 또 제일 바쁘신 분께서 아유 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 대배우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셔 아우 연기 굉장히 잘하시던데요? 정말로요? 네.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 아니고요? 아, 아닙니다. 저 아까 갓도한테 그랬습니다. 승식이 연기 잘한다고. 어... <웃음> 하면서 이점이 네. 가장 힘들었다. 이런 7화. 것들이. 오늘 마지막 하는 정말 정말 딱한번 맞춰보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치마 굉장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나는데 네. 가장 하고 싶은 게 있나요? 하고 싶은 거요? 네. 오늘 이제 얼른 가서 밥 먹고 싶습니다. 아 밥이요? 어떤 거요? 쌀밥이요. 아 역시 쌀밥이죠 한국인은? 예. 가서 푹 쉬면서 예. 밥도 먹고 예. 잘놀기 바랄게요. 예. 대배우님께서 와주신 게 선물입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야 된대요.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화이팅. 가요. 안녕. 괜찮고. 하나 둘 셋. 저는 정말 행복한 감자예요 행복감자